미스터트롯2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 케이스포 돔에서 미스터트롯2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종영 이후 팬들과 콘서트장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탑세븐 멤버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과 함께 화제의 출연자로 무대에 오른 김용필, 송민준, 윤준엽총 10명의 멤버들은 수많은 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겼습니다. 출연진을 소개하는 VCR 영상으로 마글연 공연은 탑세븐 멤버들이 선보이는 밤열차 무대로 오프닝을 장식했습니다. 이어 박지현의 명자, 박성훈의 황포돛대, 최수호의 갈무리, 나상도의 보금자리, 진해성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진욱의 송인, 안성훈의 돌릴 수 없는 세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탑세븐 멤버들은 사랑의 트위스트 합동 무대까지 연이어 선보이며 7인 7색 매력을 자랑했습니다. 열아와 같은 환호 속에 전국 투어를 시작하게 된 소감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맙소 무대로 공연을 마무리한 출연진은 이어지는 관객들의 앵콜 세례에 힘입어 앵콜곡 인생 뭐 있나 무조건을 열창했습니다. 한편 미스터트로트 전국투어는 오는 13일, 14일 대구공연을 비롯해 고향, 창원,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성남, 울산, 안양 등 전국 각지를 돌며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